흑사병은 인류사 최악의 질병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을 키우는 데는 거짓 소문이 효과가 좋은데 흑사병 역시 루머가 있었습니다. 흑사병의 출처가 고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루머는 교황청피셜 확인으로 밝혀졌고 집고양이들은 영혼을 빠르게 저승으로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유럽에선 고양이가 거의 박멸되었는데 그렇게 참수당한 고양이들은 이번에 반대로 유럽인들에게 죽는 선사합니다. 무려 1348년에서 1352년 동안 유럽인 반 이상을 죽여하면서 말입니다. 고양이들이 처음부터 교황청의 원수는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지들이 고가에 자꾸 모이자 이를 해결할 우아한 방법을 구사했습니다. 고양이가 이를 해결할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였고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인도에서의 소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로마도 역시 고양이를 키웠고 애완동물로 고양이를 키우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계속해서 설치로박멸꾼으로만 평가받았습니다. 13세기 초 유럽에는 원나라발 혹사병이 참고를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양이에 대한 소문은 점점 과정되어 이교도 이집트는 고양이를 숭배하고또 다른 이교도 로마인들은 고양이를 소중히 함기에 교황청은 초자연적인 친숙함을 근거로 고양이의 주인은 마녀라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때부터 고양이는 마녀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녀 선고가 되면 고양이는 마녀와 함께 화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양이를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쥐가 많아지겠죠? 그럼 흑사병을 전파시키는 동물은 뭘까요? 바로 쥐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 유럽 인구는 절반보다 훨씬 많은 70%까지 없어졌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고양이가 또친대리인게 마냥 인류사의 나쁜 결과만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흑사병의 원인이 지인 게 밝혀지고서 모든 책임을 교황청으로 돌아갔고 기도와 신을 탐구하는 대신 철학을 탐구하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인간 그 자체, 문학, 철학, 로마 시대를 탐구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레네상스입니다. 그래도 그 루머를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그 고양이들을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인명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8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고양이에 대한 미신은 남아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불운을 가져다 준다거나, 고양이는 신생아에게 위협이 된다던가, 고양이는 귀신을 본다던가 하는 소리만입니다. 오늘날 고양이의 이런 꼬림표는 고양이를 명실산부 마녀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가지 의 위대한 실수로 인한 역사, 고양이의 비화였습니다.